안녕하세요. 오늘의 전시는 꿈과 환상의 나라 하면 떠오르는 그곳. 많은 사람들이 이 놀이공원에도 갔었지만 저는 아직 못 가본 어른과 어린이들의 영원한 판타지의 세계. 약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디즈니입니다. 이번에는 동대문 디디피 배움터 지하 2층 디자인 전시관에서 진행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특별전에 다녀왔습니다. 배움더 지하 2층, 어딘지 모르겠다고 어리둥절해 하시지 않아도 될 만큼 DDP 건물 광장에 들어가시면 바로 디즈니 밀표소가 보일테니 걱정 마세요. 저는 문화의 날인 수요일 저녁 7시쯤에 DDP에 도착했었습니다. 여기서 꿀팁! 문화가 있는 날엔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현장 구매시 50% 할인하니 참고해주세요. 꿀팁을 이용하기 위해 관심 많으신 분들은 많이들 줄 서서 티켓을 구매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티켓을 구매하고 들어갔었는데, 바로 후회했었습니다 처음 입구에 들어가서 마주하는 건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상이었어요 사람들이 영상을 보려고 멈춰 서 있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앞에 줄이 너무 길어서 줄을 서 있었던 거예요 그부터 줄이 한 줄로 얇게도 아니고 완전 두껍게 이중으로 서서 구경하는 모습을 봤는데 차라리 돈을 좀더 내고 사람들 별로 없을 때올걸 하고 아차 싶었습니다 관람객들은 작품에 가까이 다가가지 말라는 흰선을 밟거나 관람 동선에 멈춰서서 사진을 찍느라 정신없어 보이는 분들 등 전시장인가 시장인가 할 정도로 정신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디즈니를 어렸을 때부터 봐왔을 터라 추억에 젖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담소를 나누는 건 작은 목소리로 해주시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를 하는 방법이라 살짝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흰선을 밟고 작품 가까이 가는 것도 이유가 있었는데 사진 촬영이 가능한 전시라 작품을 찍다 보면 조명빛이 액자에 반사되어 제대로 찍히질 않아 사람들이 흰 선을 무시하고 가까이서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니면 각도를 다르게 해서 찍어야 되는데 그런 왜곡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보통 안내원들이 제재를 가하는데 관람객 수가 너무 많아 그럴 힘도 여력도 없이 방치 중이셔서 안타까웠습니다. 전시는 디즈니의 마스코트인 미키마우스부터 시작해 시간별로 섹션을 구성하였습니다. 스케치 작품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체험해 볼수 있는 점, 미디어 아트도 활용하여 지루하지 않게 다양하게 보여주고자 한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워낙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의 스케치 퀄리티들이야 보시길 추천해 드리고 싶고 스케치와 별개로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과 기술 혁신 방식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특히 제작 과정 영상에서 판타지아 영화를 제작할 때 용암이 분출되어 보글보글 거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용암을 실제로 볼수 없으니 실험 때 비슷하게 만들어 각각 역할 분담을 했었는데 한 명은 전체적인 분위기의 컨셉 스케치를 맡고 다른 한 명은 용암 터지는 모양이 몇 개인지 또 다른 한 명은 용암이 생기고 터질 때 시간을 재서 필요한 용암 스케치가 몇 장인지 확인하는 등한 장면을 그릴 때 사전 조사의 디테일과 체계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술 혁신으로 애니메이션 화면을 여러 개의 레이어로 구성해 배경 1, 2와 하늘에 떠있는 달로 나누어 배경 레이어는 점차 클로즈업하여 다가오고 있다는 걸 표현했고 달이 그려진 레이어는 맨 마지막에 두고 고정시켜 달이 커지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촬영하는 등 새로운 기술 혁신 방식에 매료되었습니다. 전시 초반에는 다양한 볼거리가 많아 북적이었던 반면 뒤로 갈수록 한산해져서 관람하기 편했는데 이 디즈니 전시를 관람하시려면 평일 오전이나 아예 관람 종료 1시간 전에 오셔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도슨트는 평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시, 5시에도 있으며 도슨트를 이용하시려면 주말 및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